오늘은 제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지난 1년 2개월 동안에 약 80여 종목을 매매했었어요. 매수 횟수는 어땠을 것 같나요? 솔직히 그건 저도 정확히 몰라요. 어떤 날은 하루에 한 종목을 11번 사고 11번 판 적도 있었으니까 대충 400회 이상은 될 거예요. 미친 단타쟁이라고요? 글쎄요. 전 저와 제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 하루 종일 제 게임의 종목들을 지켜봐야 하므로 장중 발생하는 무료한 시간들을 이용해서 잠깐잠깐 잠깐 오락을 즐겼을 뿐 일명 게이트레이더라는 분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 단타를 한건아니므로 단타쟁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실제로 게임을 했던 건딱 12종목뿐이었어요 물론 전제 게임의 종목들에선 모두 큰 수익을 냈어요 그럼 그 수많은 오락의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정확한 수익률은 계산해 본 적이 없어,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80에서 90%는 좀씩 다 벌고 나왔을 거예요. 자, 제가 님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수라고 자랑하려고 한것 같나요? 물론 아니죠. 전 한가한 시간에 신나게 놀아야 되는 오락주에서 신나게 놀았을 뿐, 그 어떤 불미스러운 과거도 없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랍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군요. 사실 전 오늘 님들께 저의 첫 직장이었던 유대계 투자사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교육받았는지에 대해 좀 얘기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님들이 고수란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엄청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얘긴 다음에 기회가 될때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고수란 말의 부정확한 이해가 님들이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는데 지장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좀 설명해 드릴까 해요. 자 그럼 시작하죠. 님들 주식판의 고수가 되고 싶으시죠? 몰라도 아마 100분 중 99분은 그러실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과연 주식판에 님들이 꿈꾸는 고수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도 아마 99분은 가능성은 엄청 작지만 존재하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하실 테죠. 누구누구 하면서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라고 믿고 계시죠. 맞죠?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제가 결론부터 먼저 내린 다음에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선 님들이 꿈꾸는 고수라는 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답니다. 고로 님들이 암만 고수를 꿈꾸며 님들의 시간과 돈을 주식 공부에 낭비한다 할지라도 님들은 절대로 고수란 게될수 없어요. 고로 님들이 고수를 목표로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건 마치 님들이 새가 될수 있단 믿음 하에 새의 날개짓을 흉내내며 동네 한 바퀴 도는 것과 똑같은 짓이에요. 한마디로 코미디죠. 자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님들 로또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매주 엄청난 갑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복권 말이에요. 자 그럼 로또로 수십억 원을 번 사람들을 님들은 로또의 고수라고 생각하시며 존경하시겠나요? 물론 아닐 거예요. 님들은 그분들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럼 왜 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건 님들이 로또의 케인법칙을 넘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다시 주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님들 혹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주식 고수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물론 자산 가치의 변동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논문으로 모벨상을 탄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경제학 박사라고 해서 주식에서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걸 님들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죠 회계사들은 어떨까요 기업의 펀드멘탈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이들의 주식 성적은 어떨 거 같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마찬가지죠. 의사나 변호사 중에 주식 잘한다는 사람은 들어봤어도 회계사 중에 주식 잘한다는 사람은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죠. 이걸 봐선 회계사의 전문 지식도 주식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엔 반도체 전문가도 한번 생각해보죠. 민들 반도체 연구원들이 자사주로 돈 벌었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전 이분들이 주식으로 망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돈 벌었다는 얘긴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반도체 시장을 님들보다 더 몰라가지고 빚가정 내면서 우리 사주 떠안았을 것 같나요? 물론 일부는 애사심으로 자사주를 샀다고 하겠지만 그들의 심정 저 바닥에는 주가가 오를 거란 희망이 있었겠죠. 만약에 5천원에 받은 주식이 150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회사를 관두면 관뒀지 우리 사주 매입은 안 했을 겁니다. 자 그럼, 님들은 이런 상식적인 가정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죠? 물론 주식이란 게 지식이나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겠죠. 아마 님들도 여기까지는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주식이란 건 절대로 지식이나 지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고로 장시간 깊이 있게 파고든다고 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론이나 체계를 가진 그 어떤 실체가 아니란 얘기죠. 이런 주식의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이 주식을 생물체라고까지 생각하는 정신병자들도 엄청 많이 양산해 냈었죠. 그럼 도대체 주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해괴망칙한 일까지 벌어지는 걸까요? 그건 말이죠. 주식이란 건 로또와 마찬가지로 단지 게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주식에선 그 게임의 법칙을 지키면서 자신의 게임을 즐기는 것 외에는 게임의 당사자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거나, 아님 그 어떤 것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란 얘기죠.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한 게임이란 얘기입니다. 주식 게임에선 게임의 법칙 외엔 그 어떤 것도 게임 그 자체를 지배할 순 없습니다. 즉, 산업자본도 금융자본도 단지 그 게임의 룰안에서 게임을 할수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게임의 본질은 바꿀 수 없단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주식이란 게임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꼬시어 주식이란 게임을 만들 적에 그 누구도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란 얘기죠. 제가 제대로 설명한 건지 잘 모르겠군요. 암튼 님들이 주식에서 고수가 되려고 한다는 건 한마디로 주식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망상일 뿐입니다. 고로 지금 주식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 소위님들이 고수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모두는 실은 로또로 부자가 된 사람처럼 엄청나게 운이 좋았거나 아님 게임의 법칙대로 게임을 즐기면서 장기간 큰 행운을 기다리다 그걸 만난 행운 아들일 뿐이란 얘기예요 오늘은 로또와 주식의 게임법칙 중 공통점을 얘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또와 주식이란 게임은 그 게임에 참가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고로 님들이 로또의 게임법칙을 이해하신다면 매주 그 게임에 참가한 후 일주일 동안 그 게임 자체를 즐기다가 주말에 님들의 행운을 확인해 보듯이 님들이 만약 주식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주식이란 것도 결국 그 게임의 룰을 지키며 게임 그 자체를 즐기면서 언젠간 찾아올지도 모를 큰 행운을 기다리는 게임이란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또 존재할 수도 없는 고수란 허무한 단어에 인생에 넘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